이 모든 게 하느님 일이라고. 당신 일인 거 아시죠? 이 지금 나 같은 요, 요런 요요그이 몸뚱이, 이 생각, 이 감정 요거 쓰셔, 쓰셔서 하시고 계시지만 아버지 일인 건 아시죠?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 하시는 거니까 그 잘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인 거 아시죠? 나는 거들 뿐, 아버지 일입니다. 요랑 항상 분명히 하고 살아가니까 일이 잘 돼요. 왜? 자기가 센 고집을 안 부리고, 안 부리고 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어 가니까 문제가 풀린 거예요.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서 오케이,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이거지? 그럼 이건, 이건 욕심 지금 벌써 욕심이 충만했어요. <웃음> 그거 아닙니다. 미묘하게 달라요. 지금 아, 기도법 배웠어. 아버지 일입니다. 제가 지금 BMW를 사고 싶습니다. 이건 아버지 일입니다. 제일 아닙니다. 제가, 제가, 그, 모는 걸 거들 뿐입니다. 아버지. 이게, 이게 아니라고요. 아버지 의중은 지금 전혀 관, 심도 없죠. 이 친구는. 그게 아니에요. 어, 그런 게 필요하다고? 아버지.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. 될 일이면 되게 하고, 안될 일이면 안 되게 하세요. 나는 양심껏 움직이겠습니다. 하고, 나대로 양심껏. 아버지 뜻대로, 평소 뜻대로 계속 움직일 뿐인 거예요. 대기할 분도 안대게할 분도 다 아버지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포도주의를 만약에 아버지가 망쳤다, 망쳤다고 해도 이분은 내 일이 아니죠, 아버지 일이죠. 아버지를 나랑 아버지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.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떳떳하게 했으면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. 안 되는 것도 아버지가 결정한 거니까 나한테 이런 역경을 주시려고 했나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죠. 나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또 갖게 하셨나 보다. 영양도 안 되는 거 내가 덤벼서 이런 일 겪었다는 거 반성하고 뭐또 배울 점을 배우라고 했나 보다 하고 이해하시겠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됐다는 사례만 자꾸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요.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몫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은 좋은 업을 계속 지을 뿐입니다.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뿐 은청도 바라지 않는 분이 좋은 과보를 바랬겠어요 이분이. 이분 스타일은 이런 거다 바라지 아 나를 지옥에 던져놔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. 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에요. 이분.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일이 풀린다는 거는 욕망이 그럼 다 성취된다는 말이냐?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미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가부가 오고 안오고 떠나서 이분은 이미 수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. 이미 좋은 일은 일어났어요. 이 자체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과보가 더 오기가 쉬워진 것뿐이죠.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니까.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.